유튜브에서 검색을 여시고요. 음성 검색이 있어요. 음성 검색. 음성 검색에서 마이크를 누르고 고장난 벽식의 노래방. 네, 여기 보면 뭐 어플도 있고 쭉 나오는데 요 고장난 벽식의 노래방을 누르고 MR 기능을 써도 되고요. 또는 금영이나 태진에 나와 있는 이 유튜브를 누르시면 돌아도 보지 않느냐? 나를 속이 사람보다 네가 더 약속하거라. 한두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치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.